b33 와 태양이 정말 오는데 나무 그늘이 하나도 없네 클라스입니다 어, 오늘은 저희 일행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짱 캠핑과 함께 캠핑하기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주인은 바로 다가운 님입니다 짱 예, 그 캠핑이랑 캠핑을 이제 처음 일대일 가족 대 가족으로 오늘 첫 시간이라서 좀 저도 약간 기대가 되고 그 여기 저희가 찾은 곳이 양평 드림 캠핑장 이에요 오늘 두 사이트를 이렇게 잡아서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사이트가 생각보다 크지는 않아 가지고 그리고 저쪽은 완전 햇볕이래 가지고 아 그늘이 없어서 큰일 났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타프를 좀 치고 그러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타프를 어떻게 칠지도 좀 어, 다가오 님이 지금 마트 저희 대신 좀 마트를 들렀다가 오느라고 조금 늦어 가지고 오면 얘기를 상의를 해보고 그러고 해봐야 겠습니다 아우 뜨거 오랜만 예 어, 안녕 어, 다른데. <웃음> <웃음> 왜 똑같은데 왜 저기서 체크인 저 아저씨한테 여기로 어, 들어와야 돼아우뜨거 이제 일행이 왔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어떻게 세팅을 해야 되는지 전략을 또 한번 짜보겠습니다 영하 15도로 맞춰놨어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 다오니 작전 완료 했습니다 가운데에다 카프를 카프를 두개 치 가운데 메인포를 치고 세워서 이렇게 카프를 두개를 연결을 해서 치려고 해요 10m 이 정도가 10m 나오겠죠? 10m 이 정도 10m 나올 것 같은데 어우 뜨거워 어, 너도 모자 없어? 어. 있어? 어 아, 너무너무 덥네 벌써 피칭하기도 전에 지금 타프를 메인 포를 같이 쓰고 양쪽 타프를 음. 연결하려고 합니다. 오빠 은 뭐야? 이끈이 우린 없나? 우린 없으니까 사야겠다. 그렇지? 이게 텐션이 훨씬 좋아. 우리 이거 끈으로 하니까 어안 좋은 거고. 저희 텐션이 훨씬 좋아. 우리도 이거 사야겠다. 그렇지? 응. 이거는 사야겠지. 이게 훨씬 이런 거? 이... 이런 거? 그러니까 <웃음> 이거 사야 되겠네. 이런 걸 사야 돼. <웃음> 완전 편해 보이는데. 그 이게 올게 편해 이게. 이런 타프 웨빙 여러분 꼭 하세요 네. 잘 도와주는 라미님 네. 가운데만 일단 저기다 걸어 아, 어. 밑에 그 빼고 빼고 빼고 알았어, 어. 알았어. 다 빼고 해야 돼다 빼고 다 빼고 걸고 우리 것도 걸어야 돼 거기다 더운데 캠핑 왜 하는 거야? <웃음> 죽을 것 같아. <웃음> 죽을 것 같지. 졌습니다. 졌는 겁니다. 네, 땀에 졌습니다.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 어? 수영장이나 가요. 수영장이나? 수영장 갔다 와. 갔다 왔어요. 갔다 와. 아 이게 그게 좋네. 그 텐션을 거기서 이렇게막 줬다가 뺐다 이게 이게 되는구나. 아, 줄은 이게 좀 힘든데 이거를 텐션을 여기서 계속 줬다 뺐다 하면서 조절이 가능하네. 좋네, 이거. 이거 아요 어허. 좋네. 이거 사야겠네. 이거사야겠네 누가 그랬어? 너무 헤헤. 책. 땅이 너무 물러. Uhm <웃음> <웃음> <ând> 아니, 더긴거 있어? 40대짜리 <érer> 아니, <boi> <usive de toi> <bits are more amazing> <urgency> a <laughs> you. 세팅 중인 아미님 저희는 에르덴 그 엘타프 300d 짜리 이렇게 또쳤고요그 밑에다가 이와지작 이렇게 펼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스노우피크 매니아 라서 이 스노우피크 어 굉장히 굉장히 <웃음> 다정한 둘이다 땀을 닦아주는 저렇게 둘. <웃음> 이거 이, 이 타프 이름은 뭐예요 루나타프요. 루나타프. L 사이즈. 어, 루나타프래요. 이게 노스피크 루나타프. L 사이즈랍니다. 사이즈가 조금, 에르젠 보다 조금 길어요 이만큼. 한프 정도? 아, 조금 더 길고. 근데 가볍기는 조금 더 가볍던데 이게. 아, 이게 몇몇타프 루나타프. 루나타프. 루나타프. 루나타프. 이게 나르시스돔 네. 나르시스돔, 이것도 저거 플라이 없이는 방수는 안 되는 거죠? 네. 아, 플라이 없이는 방수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 비 소식은 없어가지고, 둘다 그냥, 저희도 그렇고, 이렇게, 둘다 그냥 이렇게 내부, 그냥 플라이 안 치고, 저희도 쇼페 안 치고, 그러고, 그러고 있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탄과, 이건 뭐, 무슨 색깔일까요? 어, 버건디? 버건디, 그런 색깔에 좋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너무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지금 <웃음> 제 정신이 아닙니다. 기절하기 일부 직전이에요. 음. 얼음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음. 아직은 음. 째깐한 명지대를 가고 있다. 새로 신상 들어온 카투어의 크림 색 이번에 저희 장만을 하나 했습니다 이어놓고 이래놓고 우리 거 냉장고 안 틀어주는 거 아니지? <웃음> 이어놓고자 크레모아 1040아펜또 제가 그렇게 사지 말라고 사지 말라고 했더니 또제 선물까지 또사 오셨습니다 아이 오늘 본인 거 사면서 제거 사겠다고 사겠다고 좀 해가지고 좀 감사한 마음으로 더 거절하는 거는 또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웃음> 감사의 마음으로 받으며 언박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되겠습니다 <웃음> 네. 와, 진짜 크다 진짜 커요 어, 손보다 제가 제 손이 작긴 한데 제 손보다 훨씬 크고 1 2 3 4단 이렇게 쭈쭈쭈쭈 이렇게 나와주네 이거 시간 타이머도 맞춰주고. 0야0 m 1그레이 색깔아 0그레이 색깔 한번 1 0 0 0이이0 0 0 m 1000m. 1이이0그레이 색깔 m 1000m. 이0 0 0 m 1 깔맞춤 하려면은 이것에 상관없어요 예를 들어도 저것도... 아야우는 어디 고카프에서 산 도마며 도마 도마 증정식이 있겠습니다 자, 어제 제가 고카프 가서 사온 거예요 어? <웃음> 도마 <웃음> 잘 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신상 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소리 만크고 안시원해요 아. 내 옆에 버리는것 같아요 아 너무 덥다 너무 더워 지이 바람이 진짜 시원해 이 바람이 진짜 시원해 그렇지 바람 다르게왜 이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원하기는 덜 시원해요 엄청 내 기대했던 것만큼 시원하진 않아 근데 그래도 있으면 은 없는 것보다는 나니까 아까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왜 지금 꺼냈는지 모르겠네 아 지금 물에 들어갔다 와가지고 다, 다, 다, 어,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뭐교토파크도 여기 개장했고요 아우 진짜 막 난리도 아닙니다 와. 아, 야 오늘 같은 날은 캠핑을 하면 안돼그렇죠이 다가오님이랑 우리 저희 항상 이제 캠팅방에서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건 제 거고요 이거는 이제 다가오님 거예요 다가오님 거 이렇게 부탁 다른 제품입니다. 다른 브랜드의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블랙독, 블랙독 이렇게 걸어 두셨고 이거는 뭐예요? 코카콜라랑 <목소리> 어, 네. 알리마, 알리 콜라보 아~~ 코카콜라 알리마, 코카콜라 알리마, 콜라보 귀엽네 저거 워터저그도 그냥 같이 이렇게 놔버렸고 냉장고도 그냥 같이 놔버렸고 어차피 이쪽에서 먹을 거니까 아, 먹으려고 합니다. 이쪽 같이 놓고 그냥 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서, 이 막, 저 삼겹살을 굽길래, 저희 이제, 배고파가지고,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삼겹살을 이기는 건 막창밖에 없잖아요. 막창.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씻고 오겠습니다. 너무 더워요. 아유, 뭐, 가빠가 장난 아니시네요. 어, 가빠 장난 아니시네요. 어우, 글래머시네. <웃음> 오. 아. 벌써 지쳤어. 지쳤어, 지쳤어. 벌써 지쳤 맥주. 크네, 큰 거네, 이거는. 그래, 이게 맛있다니까, 클라우드. 이게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걸 사는 거야. 어. 저기 저기가 음, 아, 아니라 뭐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저거 그거 야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 리저 그거 그거 그거 그거 잖아 그거 그거 거그이 그거 리거 그거 거리거 그거 그거 그거 그거거환 근데 이제 한, 더 환해지게? 그냥 아 완전 그냥... 밝게 밝, 어, 밝히게 디자인 쪽은... 에디슨만 해도 원래 하나고프리모리만 해도 하나잖아 에디슨만 하면 약간 좀 딸리는 감이 이제...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우리 저렇게 저거는 감성이 하나도 없잖아 아 그래. 우리 주머이 때문에 하는 거잖아 미라님은좀 카메라에 나오는 거가 완전 부담스러우신가요? 괜찮아요 뭐 범죄를 저지르셨다든가 흥신소에서누군가 아, <웃음> 나를 찾을 수 있다 뭐 이런 건없어요 괜찮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웃음> 오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않아요. <웃음> 화력은 진짜 좋더라. 음. 그래 저 깨는 게 아쉽다니까. 이게 아 이게 쉽지 않아. 이게 쉬운 작업은 아니야. 뭐 캠퍼 캠퍼라면 뭐이 정도 귀찮음은 아, 귀찮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집에 있어야죠. <웃음> 귀찮으면 집에 있어야지. 맞아. <웃음> <웃음> 모두 고 왔다 모두 왔다 이속가 싸 하하이 자 그리드레 나이 어? 야, 그, 너는 그러고 웃냐, 야. 그러고 웃고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에서 일어났어. 삐에카메라 막걸리 한보여요도 땅콩 막걸리. 흔들어 주세요 영상에서 많이 보더니 아, 아, 네.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거 뭐 이마트에 사나요? 아니요 복합불에어아복합불사는 거야? 아니 안살려고하다가 옆으로 놔도 안 사려고 아. 그러잖 산사는 없는 거야 거기서 음. 어? 그러나? 아, 하나도 없는 거 같아 그렇게 렇게 옆으로 열심히 아, 막창을 자르면 뭐? 나는 거 이거 어때? 맛은 좀 있어? 괜찮아? 가온이는 어때? 맛있어? 어, 먹어 봤어? 먹어봤어요 왜왜왜 아이고 하지마 하늘은 진짜 맛있다 하늘이 맑아요 짠짠짠 <목소리> 짠캠핑 음, 땅콩 향이 확 오네 우와. 가온이가, 가온이가 또 냄새 안나고 이게... 어. 어. 어. 쳐버렸대요어지야하루막을 때리는 것 같기도 하고 <웃음> 근데 탄산 진짜 아닐 아, 탄산이 그도시원 어, 괜찮으세요? 너무 시원해요 <웃음> <웃음> 어. 아니 근데 늙네나를다넣었어 내가 느끼 했잖아 들었네들었어들더어 넣는 겁니다 아, 넣는 겁니다 넣습니다, <웃음> 아, 넣는 겁니다 <웃음> 아, 넣습니다 어니다어 <웃음> 아, 늙었어 아, 그렇게 늙었어 늙었어 늙었어 늙었 돌릴 필요 없이. 네. <웃음> 오케이 okay, 콜. Cool. 원래 소토가 소토라고 안써 있나? 이거 짝퉁이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신후지 번호라고 되있는데 이거 소토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웃음> 이거 <웃음> 당했네. <웃음> 좀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소토랑 신후지 번호? 신후지 번호가 소토 콜? 아닌가? 아 이거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근데? 야 이거 좀 그러네. 소토가 신후지 번호일 거야. 똑같은 것 같은데? 신우지 번호가 똑통은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주의사항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거는 마... 아닌 것 같아요. 아, 똑같은 회사에 이고 싶습니다. <웃음> 오 오. <웃음> <웃음> 러다 t e t o r 응생생더모더갱고모더갱까요더 갱테모더. 갱테모더. 갱테모더. 갱테모더. 갱테모더. 갱테모더. 갱테모모더 갱테모더. 갱 아, 근데 맛있지? 전나 할머니랑 거랑 이는 맛이 없을 수가 없지. 할머니가더 네, 맛있어? 어, 맞아요. 할머니가 해주신 거어 할머니가 해주신 거예요. 화는거꽤 있네. 좋은 거이거 저렇게 통가큰 거는 양병이요저거거는거저거가저 <웃음> 제가 아니 제가 표정을 안 봤어요 오늘 차. 우동을 넣는다. <웃음> 우 우동 좋아하시나요? 우동 그렇게 물어보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아 알겠습니다. 우동 이행 시간이다 우. 우리는 동. 동지. <웃음> 어 잘한다 어 잘한다. 불멍 쇼핑을 하는 리타가 언니 장작을 너무 많이 시켰다. 장작은 세망이나 된다. 이 한여름에 세망 과연 뗄수 있을까? 변형이 많이 왔나 봐요. 네? 변형이 많이 와가지뭐 아예 안 들어가는 것같은데 네? 변형이 와요? 800도씨인데도 와요, 변형이? 조금 왔습니다. 이거 판도 꺾였어요. 그러네. 좀휘었네 변형이 좀 왔는데 진짜. 자세가 좋네. 내려간 다리 창이 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엉 얼만데? 얼인가요 에? 5 6만원? 5 6만원? 5 6만원? 이거계싸 세트에 3만원 정도거든아 그러니까 4개 세트니까 8개, 8개 아. 들어가야 아. 메인 4개 보조 네개 이건 어디거요 휴? 휴 캠핑 그리들의전나이 다가오님, 아침부터 마갈비를 굽기 시작합니다. 짱캠핑의 시그니처 모닝 해장, 장칼국수 들어갑니다. 간압에 끓여야 제맛입니다. 반나은강해합다 아, 음. 와 이거 너무 세다 진짜 분류자료 너무 빡세네 근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끄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까 넌좀더줘 자기? 있어? 응 남았어? 아아 아, 브라보 넘버장 <웃음> 지금부터 철수를 시작하겠다이상전자끝 <웃음> 이거 내거 아니라서 안할라 그랬는데 <웃음> 와 철수중인데 진짜 너무덥네요막 죽을거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캠핑장이 8시 입실, 12시 퇴실이니까 거의 1박 2일을 진짜 풀로 즐기고 갈수 있어서 길게 노는 데는좀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아, 근데 아, 너무너무 덥다. 아, 지금. 아.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돌아오겠습니다. 여름 캠핑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웃음> 짬바. 짬바.